안녕하세요. 최고의 제품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용입니다. 알리 직구 리뷰를 하던 중 깜짝 놀랄만한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스터 그린 손톱깎기인데요. 손톱깎기 성능에 놀란 저는 미스터 그린의 다른 제품들도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왔어요. 미스터 그린 귀이개입니다. 하나에 만원 다이소 귀이개 보다 다섯 배나 비싸요. 그래도 한번 써보면 만원이란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두개 세트로 구입하면 만4천원이에요 미스터 그린 귀이개는 손으로 잡는 부분이 두껍고 다이아몬드 패턴이 있어 그립감이 좋습니다. 한쪽은 숟가락 모양이고요. 다른쪽은 나선형이에요. 당연히 귓밥도 잘 파집니다. 13,000원짜리 미스터그린 쪽집게입니다 비싸죠? 네. 13,000원짜리 쪽집게 살거예요 <웃음> <웃음> 그런데 네. 제가 사용하는 쪽집게는 2 5 0 0 0원짜리예요 오. 요건 일반적인 쪽집게가 아니라 그 조그만 전자부품 조립할 때 사용하는 쪽집게입니다 그래서 비싸고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다이소에서 구매하는 쪽집게는 요두 이빨 있죠? 쪽집게? 집게를 맞물린 후 불빛에 비춰보면 틈이 보입니다. 정확히 맞물리는 쪽집게는 없어요. 미스터 그린 쪽집게는 집게 전체면이 정교하게 맞물리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눈썹이나 잔털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쪽집게는 두 개의 집게를 접합해 만듭니다. 보이시나요? 미스터 그린은 2단 스프링 강판 방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르죠. 기분 좋은 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스터 그린 손톱깎기 말이 필요 없는 명품이고요 제가 사용하던 일직 카이 손톱깎기 보다 훨씬 좋습니다 손톱을 깎은 후 손톱줄로 다시 다듬어 줄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이 제품의 특징은 독일산 스티인리스 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보이시나요 제가 본 손톱깎기 중에선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조립감도 좋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미스터그린 손톱깎이로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요. 왼손은 미스터그린 손톱깎이로 오른손은 여러분이 사용하던 손톱깎이로 깎은 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손톱 끝을 살살 문질러 보세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손톱깎이 위쪽 날이 0.02 m m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이 망가지지 않고 깨끗하게 잘리죠 우리는 현미경을 이용해 위쪽과 아래쪽 날의 맞물림을 촬영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미스터 그린 유리 손톱줄 이 제품은 정말 놀라워요 손톱을 자르는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손톱줄인데요 손톱 윗면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어? 어? 촬영되나요? 손톱에서 매끈하게 광이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나노글라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거 여성분들은 많이 쓰지 않나요? 그렇죠. 아, 알았어요? 아니 처음 알았어요. 아. <웃음> 미스터 그린 제품들은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품보다 가격이 두 배나 비싸요. 이렇게 비싼데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비싸죠? 근데 아무리 고가의 손톱깎이라고 해도 비싸도 2만원이에요. 그 2만원짜리를 해외 직구로 한개 사기에는 배송비가 부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트 상품을 구성해봤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가격 기준으로 손톱깎기와 유리 손톱줄 18,000원 쪽집게 13,000원 귀개 2개 세트 14,000원 모두 합해서 45,000원이에요. 우리는 손톱깎이 쪽집게 귀개 2개 3종 세트를 배송비 포함 3원원 이하에 판매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소 제품과 비교하면 너무 비싸요. 제가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마트에서 계란이나 야채를 살 때는 유기농이 아닌 조금 저렴한 제품을 고릅니다. 그러나 간장과 발사믹 식초 같은 걸살땐 가격 신경 안 써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요. 그 계란이나 야채는 우리가 매주 소비하죠. 그 몇천 원을 아끼고 맡기면 그게 매주 쌓이면 1년이 되면 큰 돈이 됩니다. 절약이 돼요. 그러나 간장이나 발사믹 식초는 한번 구매하면 1년 이상 먹게 돼요. 아, 우리 집이 너무 적게 먹나? 간장을 뭐한 달에 한 통씩 사는 집 있나요? 없죠. <웃음> 이렇게 간장이나 식초 같은 거는 가격을 가격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싸게 산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가격 비교가 의미 없는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 미스터 그린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톱깎이 귀이개, 쪽집게한번 사면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쓰지 않나요? 저도 이 카이 손톱깎이한 5년째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보통 한번 구매하면 10년까지도 사용하죠 그몇 천원 아끼는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 물론 이거는 만원 단이네요 이번 기회에 몇만원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한번 사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